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, 저는 오늘 경기 광주 목현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어바나우스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이 어바나우스는 목현동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베제터널을 이용해서 성남과 분당, 서울까지 진입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요 자차를 이용하시면 정말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차가 없다고 하셔도 바로 앞쪽에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통해 가지고 광역라인 이용해서 서울이나 성남, 분당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곳이고요 어 그리고 이곳은 지금 전용면적이 20평, 실사용은 30평으로 되어 있는 3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곳은 약간 특이한 구조인데요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별도로 나와있어요 거실과 주방, 다, 다이닝 룸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구조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면 자세한 분양가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